연예계 최고의 인꼬부부로 소문난 가수 이승환과 탤런트 채림이 31일 오전 이혼 사실을 전격 밝힌 가운데 과연 그 이혼 사유가 무엇이었냐 배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수 이승환 41과 탤런트 채림 27 부부의 갑작스 러운 파경 소식이 연예인 엑스파일, 이하 엑스파일, 예약, 령을 다시 불러냈다. 지난해 1월 쿠키뉴스가 최초 보도해 파문이 일었던 엑스다. 이른 국내 유명 연예인 125명의 신상과 관련 소문까지 자세히 담고 있다. 엑스파일은 2005년 연예계 톱뉴스로 선정될 만큼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연예인들은 법적 소송에 나섰고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과 광고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당시 엑스파일에는 체림의 이혼 임박설 등이 적혀 있었다면서 소문은 결국 사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엑스파일을 확보하지 못한 네티즌들은 이승환 체린 부부의 파경은 문서의 신뢰도를 반영하지 않느냐. 다른 연예인들의 소문도 보고 싶으니 내 이메일로 문서를 보내달라는 요청글까지 남기고 있다. 사태가 이쯤 되자 유명 포털 사이트들과 커뮤니티에는 관련 단어가 적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 유명 커뮤니티에는 31일 하루에만 수십 개의 X파일 관련 글이 올랐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채림의 X파일 내용은 물론 다른 연예인들의 루머까지 다시 오르내렸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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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 대동조하고 있는 상태. 이승화는 라이브 공연의 황제답게 이날 결혼식을 특별한 이벤트 형식으로 꾸며 눈길을 모았다. 사회자로는 유혜열과 신동엽이 공동으로 나섰고 축가를, 부를 가수로도 무려 4명, 김광진, 정지찬, 김진표, 이소라, 이나 초청됐다. 닭살 부부 소리를 들을 만큼 각별한 애정을 자랑하던 이승환, 체림 커플이 지난 3월 31일 이혼을 공식 발표, 했다. 두 사람은 그동안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갑작스러운 이혼 발표부터 이따른 당사자들의 입장까지 4개월간 별거 거쳐 어렵게 결정한 이혼. 가수 이승환과 탤런트 채림 부부가 결혼 2년 10개월 만에 전격 이혼했다. 지난 3월 30일 중국에 머물고 있는 채림과 전화통. 바로 이혼을 합의한 이승환은 박열씨 소속사의 전화를 걸어 이를 통보했다. 다음 날 소속사 구름물고기 측은 이승환과 체린 부부는 2006년 3월 30일자로 협의 이혼을 결정했다는 내 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1999년 10월 김선아의 생일 파티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키워오다 2003년 5월 24일 결혼식을 올린 이승환 채린 커플은 자주는 아니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별거에 들어간 상태였으며 4개월간 고심한 끝에 이혼을 결정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3년 가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아왔다는 것 소속사에서는 결혼 이후 바쁘게 지내다 보니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납득가 기어렵다는 여론이다 소속사가 밝힌 이혼 사유는 여느 부부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성격 차이.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의 관계자는 평소 이승환이 매니저를 대동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일이 많아서 일일이 사생활을 파악할 수 없었다며 무엇보다 개인적인 영역이라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클로즈 이혼 발표 직후 이승환은 집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인 소속사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은 채 집거에 들어갔으며 체림은 어머니와 함께 드라마 탕차오미스 촬영차 중국에 머무르고 있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는 없었다. 그러던 차에 지난 4월 5일 중국의 런밀르바오, 인민일보, 다이승환 부부의 이혼 사유에재세차 개입서를 제기하며 그 주인공이 체림과 두 편의 드라마를 함께 촬영한 대만 스타 수유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이승환은 소속사를 통해 즉각 수유펑과의 연문설. 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채림을 괴롭히지 말라는 입장을 취했다. 수유펌 역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채림과의 연문서를 부인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채림이 입을 연 것은 그로부터 이틀. 언론사에 보낸 이메일에서 외도가 이혼의 원인이 아니라 고전하며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들로 여러 날을 보내다 합의를 한 것이니 부디 경솔했다는 생각은 마라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부부의 인연은 아니지만 많은 날들을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그리워하며 살것 이라는 얘기가 현재로서는 이들 커플의 마지막 코멘트다. 채림은 중국의 이승화는 집거중. 2004년 10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승화는 채림을 리명 우리애라고 일컬으며 요리와 꽃꽂이에 능한데다가 자신의 스타일리스트를 전담할 만큼 도움을 만이 준다며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14살이라는 나이차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어른스러운 것을 그녀의 장점으로 꼽기도 했다. 당시 이승환은 체림과모 유명 체육인과의 루머를 직접 언급하며 이는 사실 무근이며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해 아내가 상처받는 것이 무척이나 속상하다 고토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벽두부터 화제를 모았던 엑스파일에는 이들 부부의 이혼설이 대두되어 세인의 입에 오르내렸다. 이혼에 임박했다는 설이 계속 나오고 있으나 주위, 목 때문에 이혼 안 하고 살 것이라는 문구는 이혼달 표 이후 다시금 거론되기도 했다. 당사자들의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자 갖은 억측이 난무. 하고 있는 가운데 부부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것. 이 문제가 되었을 거라는 것이 가장 힘을 얻고 있다. 결혼 직후부터 체림은 중국과 대만을 오가며 활발하게 연기 활동을 하느라 부부의 특별한 기념일에도 어쩔 수 없었다. 없이 떨어져 지내야 할 때가 많았다. 이 무력 두 사람의 결과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배사관이 부부의 사이를 틀어지게 만드는 데큰 영향을 잊히지 않았나 풀이된다. 2001년 1월 드림팩토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해 올 2월 기간이 만료된 체림은 재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혼의 수순을 밟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혼 발표 후 20일이 지난 뒤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이승환의 빌라를 찾았다. 이웃들과 경비 관련자들은 가끔 집안일을 도와주는 아주 머니가 드나들뿐 요즘은 이승환을 볼수 없었다 고들려주었다. 빌라의 출입 차량을 일일이 기재하는 서류에서도 방문객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승환 소유의 차량역 시 주차장을 지키고 있었다. 주변이 어두워진과 동시에 이승환의 집에 불이 켜진 것. 이 확인되었다. 소속사에서는 그가 집에 머물고 있다고 했으나 조인종과 인터폰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며 이웃 주민은 집. 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김진표는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멋진 랩으로 선사해 하객들의 박수를 이끌었다. 가수들의 축가에 이어 이승환이 직접 체림을 위해 만든 노래인 A송포 유를 불렀는데 이에 체림은 감격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